네, 어, 우리 이전 강의에서는 동사의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또는 불완전 또는 자동사, 타동사 그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뭘 가지고 따진다 대상 목적어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는 뭘 갖고 따진다 예, 보충해 주는 말이 있냐 없냐 얘는 목적어죠. 한마디로 목적어가 있냐 없냐 부어가 있냐 없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된다?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쓰이는 것에 따라 그 동사가 쓰이는 것에 따라 형식이 나뉘어지는 건데 이게 일형식이고 이게 이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동사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특별히 목적어가 두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목적어가 목적어1 목적어2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 이걸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런 동사를 또 따로 떼놔서 수요동사라고 불러요. 물론 성격은 안전 타동사지만 목적어가 두개인거야. 이걸을 삼형식 이것을 사형식이라고 부르고 불안전 타동사는 뭐야 불완전이니까 보호도 있어야 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 보호 이게 목적, 보호인데 다 필요한 게 불완전, 타동사 이것을 오형식 동사라 해요 그래서 이런 동사의 성격이 바로 형식을 구별해줬다라는 건데 자 그걸 가지고 아까 위에서 우리 앞서서 배웠던 첫 번째 배웠던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던 완전이불완전이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기를. 근데 우리가 완전 불완전 이렇게 안 부르고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동사 이렇게 부르거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일형식 동사는 주로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좀잘 쓰이는 것들을 좀 공부해두면 굉장히 유리하고 어, 해석할 때도 편하고 공부할 때 되게 빨라져. 요거 개념 조금 더한번더 정리할게. 완전자 동사는 물론 일형식 동사는 그냥 주어와 동사로도 문장이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물론 뒤에 첨가어 부사어 추가하는 말은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그리고 뭐 100개가 들어가도 사실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네, 그냥 주어와 동사가 있냐 없냐 그정 그걸로 이제 형식이 따져지는 거지. 그 뒤에 뭐가 있냐 없냐. 주와 동사만으로 돼 있어. 그럼 이건 일용식인 거예요. 근데 그 동사가 아무 동사나 다 그렇지 않고 되게 좀 어, 특별한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work는 이게 다이 모든 동사가 전체 다 다른데도 쓰여요. 근데 일용식에 쓰였을 때, 즉 목적어나 보호가 없을 때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란 얘기야. work는 작동하던데, 예를 들면 the machine It doesn't work, 그랬어. It doesn't work.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그것은 일을 안 해. 그쵸, 그런 의미겠지. 그렇죠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작동하지 않아. 그럼 it works, 그랬을 때는. 일을 해. 근데 그게 약이야. The medicine. 약이 일을 해. 이 말은 뭐예요? 효과가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로 뒤에 뭐가 나왔어도 그럼 부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어, 이런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라. 즉, work가 일형식이면 작동하다, 작용하다 이렇게 해석하라 이런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할 거예요. Better 예, happen to 이런 건데, 두 o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앤데. 예, 이것도 일형식에서는 즉 뒤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충분해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지. 자, 그 정도는 일형식이고 이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일단 개념만 봅시다.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 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야.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예, 이 형식 동사 보어가 있어야 돼요. 이보어는 물론 행용사나 명사는 뭐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럴 때이보어가 필요한 애들이 바로 비동사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뭐뭐이다에 그 뭐뭐뭐가 있어야 돼. 명사나 행용사가 뒤에 나와줘야 돼요. 나는 학생이다라든지, 나는 행복하다라든지. 미컴은 그러니까 뭐뭐가 되던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사나 행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되, 종류라고 했으니까 이 의미가 되게 이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몇개 있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감각 동사가 있는데 이 감각 동사는 주어가 보어인 상태인데 자 여기에 어떤 감각의 의미가 더 첨가돼서 얼굴에 있었어요. 눈으로 예, 보고 이런데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야. 보이다, 들리다, 냄새가 그렇게 나다, 맛이 나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던데 그런 동사를 여기다 넣었어요. 예를 들면 look, sound 이런 동사 넣었잖아. 뭐 feel 에이구 글자가 이렇게 못써 feel yeah, taste smell 이런 걸 넣었다고 쳐 그랬을 때 주어는 이 동사를 하는데 뒤에 보그하고 예를이 아니라 예처럼 이런 맛이 나다 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해피야 행복해 보여, 행복하게 들려 그죠? 행복하게 느껴 행복해 맛은 이 이상하니까 sweet. 하면 달콤한 맛이 나 그러니까 주어가 이런 상태 이라는 소리야 그 보호죠 그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형식동사 대표적인 동사인데 여기처럼 비나비 e be c 은 감각동사 잖아요 아니 저기 그냥 되다 또는 이다 이런 동사 잖아요 그지 근데 감각동사는 또 다른 뜻이 첨가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래서 대표적인 그걸 알아 둬야 되고요 타동사라고 보통 부르는 건 삼형식 동사인데, 주어 동사 뒤에 뭐라고요? 대상, 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사형식 동사 뭐랬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뭐뭐뭐에게, 사람한테 어떤 것도 어떤 물건, 을. 그 다음, 여기 동사의 뜻을 넣어서 주다. 읽어주다, 보내주다, 써주다, 빌려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뭐 이런 거, 뭐뭐뭐 해주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여 라고 불러준다는 걸 한자로 얘기하면 수여거든. 사형식 동사는 수여 동사하고 되게 많은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 좀 공부를 해줘야될 부분이야. 어쨌든 사형식 동사 이런 거고요. 그럼 오형식 동사 뭘까? 아까도 한 번은 했어. 자,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보어도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목적보, 얘가 얘인 거죠. 아까 여기도 보호였어요. 여기도 보호였어요. 여기는 보호는 누가 누구야? 주어가 보호이다지? 주격보호라고 그러고 여기 목적어가 목적보호이다니까 목적격보호라고 합니다. 예, 그런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오형식 동사도 무지하게 많아요. 공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시 공부를 해줘야 돼. 일단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다. 됐죠? 예, 그럼 이제 완전자동사부터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완전자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일형식 동사라 했어요. 주어 동사 뒤에 뭐 부사어들은 얼마든지 나와도 됩니다. 일형식이 대표적인 문장의 그게 there is here, is 이런 식으로. there나 here가 앞에 있는. 그게 대표적인 일형식이에요. 뭐뭐가 뜻이 뭐야? 어디어디에? 있다. 있다의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There is a piece of pizza in the box. 이랬대. 어피스 피자가 있다. 이거는 주어일까 이거예요. 주어 동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사라 하는데 이런 경우만 좀 특이하게 주어가 뒤에 있지. 주어가 동사다. 이건 부사, 부사니까 일형식인 거야.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죠. 물론 여기는 동사가 앞에 있는 경우. 이제 나머지 볼게. My father 아까 했던 거지. Works 동사죠. 이거는 부사죠. 은행에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 일하다. He was at home.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있다. 이것도 대표적인 일형식. His girlfriend comes from India. 자, from은 아까 뭐랬죠? 예, 어디 출신이다 할때점치사니까 예, 이것도 일형식. Arrived. 아까 했던 거니까 예, 요거 한번 볼게요. 그 약은 잘 일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 효과가 있다라는 소리죠.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It doesn't matter.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동사죠. 여기 전체. I don't care. 중요하지 않아. 나 신경 안 써. care는 신경 쓰던데 물론 뭐뭐에 대해서 신경쓰다면 하 이제 오브 어쩌고 더 넣을 수 있지만 I don't care. 신경 안 써. 예,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형식 여기도 아까 공부했던 어, 거죠. 내 학생들 중 하나가 디테일 시공부했서 성적 잘 받으려고 기말고사를 위해서 지난 몇달 동안 이거 다 부사 처리 됐어요 스터디드 하나예요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는 목적어 없어 대신 뭐 부사는 많이 있어요 그죠 부사는 어떤 식으로 있어요 예, 보통 전 부사 그냥 부사도 있고 LI 뭐 이런 식의 부사도 있고 very hard 이런거 l a s w e 이런거 근데 전시사를 많이 끼고 있죠 부사들이 예. 요거 공부 잘 해주세요 그 다음 2번은 다음에 또 할게요